안녕하세요. 2022년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스쿨에서 첨단 제주분야 주관사업 책임자를 맡은 방운대학교 선학협력단장 박철헌입니다. 창업을 향한 방운대의 진심, 다양한 성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성과들 중에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의 양전형 동시선정과 창업 거점 공간들의 구축, ICT 융합부와 원스톱 창업 특화 프로그램의 추진, 창업지원인력과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그리고 관련된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서 서울시 동북권 창업 거점 대학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인과 스타트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꿈의 단어 유니콘 유니콘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렇게 유니콘은 중세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동물로 스타트업이 상장 전에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으니 마치 상상의 동물을 만나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말입니다. 광운대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잠자고 있던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내어 매일 새롭고 거대한 유니콘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교육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창업 기본 실무와 첨단 제조 분야 사업계획 맞춤형 멘토링, 2단계 MVP 제작, 사업 모델 보완 등 밸류업을 위한 실습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한 광운대가 가지고 있는 특화 분야인 ICT 실감형 콘텐츠, ICT 바이오 헬스케어, ICT 5G 교육 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50여 개의 A.C. V.C. C.V.G. 창업 유관 기관들과의 성장 촉진 파트너사라는. 지속적이며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입주 심사 과정부터 스타트업의 네트워킹과 멘토링, 테스트베드 지원과 시작품 제작 지원 등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와 팔로 개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실전 창업 교육 종료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성장 촉진 파트너사와 함께하며 유니콘으로 거듭날 여러분들을 꼼꼼하게 케어할 것입니다. 현재 광운대학교는 수도권의 주요 창업시설들을 직접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많은 예비 유니콘 스타트업의 성공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에 광운대학교는 실적과 수치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설 운영을 통해서 연간 100여개의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172억원의 투자유치, 981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3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예비 창업자를 발굴부터 교육, 보유, 투자까지 스타트업을 위한 단계별 모든 인프라가 있는 곳 유니콘 기업을 넘어 데카콘, 헥토콘까지 꿈꾸는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1 0 0 0개 이상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이곳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유니콘 기업이 될수 있는 곳 당신의 비상의 날개가 되어줄 곳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합니다